천일, 천일입니다 어, 오늘은 좀 여기 좀 어때요? <웃음> 보기 싫어서 <웃음> 마오인가 목도리인가 이거 하나 둘렀어요 어, 음, 오늘은 어, 23년 양력으로는 1월 19일이고 음력으로는 12월 28일입니다 요일로는 목요일이고요아 천일이 어제 대림전 나갔다가 참아 이쁘고 멋진 조상을 만났어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명절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 일요일 일요일이 그 1월 1일인데 음력으로아 이제 거기에 맞는 참 좋은 얘기 같아서 여러분들께 명절 전에 명절 전에는 오늘 마지막 방송, 방송일 방송거예요그 얘기를 함께 나눌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 전에 아, 천일이 어제 저녁에 돌아다니던참 기분이 좋았어요. 어, 그 중생을 만난 것도 있었지만, 아,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가 아, 200명을 찍었어요. <웃음> 찍었어요. 대박이에요. 어, 감사한 일이고, 아, 천일이 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지가 언젠가. 해가지고 뒤져 봤더니 2016년 4월 4일 양력이에요 2016년 4월 4일 날첫 방송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4월 4일이 되면 만 7년이 되는거에요 7년 만 7년 만에 200명 200명의 구독자 가 되는 건데 응?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일은 그 낯간지럽고 쪽팔려 가지고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소리를 보세요 응? 그 뭐라고 응? 천일에 들리겠습니다마는 단한 사람이라도 응? 단한 분이라도 이 천일 얘기에 공감을 하고, 진짜로, 어? 좋아해서 천일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천일은 그걸로 감사해요. 그거면 됐어. 어, 이야기를 서울 사는 제자가, 이 제자도, 서울 사는 제자도 봤나 봐요, 그걸. 아침에 문자가 왔어. 아 어,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웃음> 이렇게 맞아요 천일은 20만명 어? 20만명 200만명 2000만명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렇게 많아도 관리도 안 되고 관리할 수 없고 한 분이 됐든 열 분이 됐든 응, 어? 20분이 됐든 20명이 됐든 진솔하게 천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들어주고, 또, 이 천일과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으로, 우리 그, 200명, 200명이, 200명이 우리 아, 구독자님들께 이 천일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 <웃음> 어, 진짜 고마워요. 어. 아 하나 더그 조금 저기 하면은 구독자가 매번 느는 게 아니에요 늘었다 줄었다 해요 천일 얘기 듣다가 음에안드는 취소하고 뭐 이런 양반도 있으니까 근데 200명에서 물론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00명 이라는 저기 분이 좋아요 구독이라는 거 눌렀다는 거 정점을 찍었다는 거 크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웃음> 어제 그첫 번째 내리 운전 손님이셨어요. 첫 번째. 아 어, 남자 둘이 나중에 나이 물어보니까 58이더라고요. 그 멀리 가는 니금이 2만원 올라왔어요. 천일이 거기 가야 어차피 요즘은 뭐 콜이 없으니까 가자 싶어서 갔는데. 나와가지고 가는데 출발하는데 같이 술 먹어 둘이 친구 둘이 술을 먹었어요. 친구가 친구라는 사람이 대리비를 2만 원을 주더라고요. 했더니 가는 사람이 야이됐두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를 받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딱 받았는데 그 차주 가는 양반이 야야 야, 너 과일 하나 들고 가 하면서. 차에서 과일 과한 꺼내, 상자를 꺼내서 친구를 추더라고요. 대립이 준 친구한테. 야,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래도 받아들고 좋다고 가더라고요. 출발을 하고 가면서 천일이 그랬어요. 그 양반한테 그, 어쩌고, 그 아, 그 대립이 준 사람한테는 들어갈 때 거기서 헤어졌으니까. 천일이 그랬어요. 아, 우리 손님 멋쟁이. 짱! 하여튼 씩 웃으시더라고요. 천일이 그, 그 의미는 뭐냐? 술값을 누가 냈던 게 상관없어요. 응? 보아니까 둘이 친구 같은데. 누가 냈던 상관 술값은 누가 냈던 상관없지만 자기네 동네 와서 술을 먹고 가는 친구한데 기분 좋게 대리비 2만 원을 딱줄수 있는 또 그러한 그친구한데 자기 차에 실려 있던 사고 한 상자 선물 명일 잘 보내라 하면서 줄수 있는 그런 친구.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리비를 준 충고한데는 잘했다고 짱이라 해줬고 출발해서 가면서 그 차주한데 손님이 그래, 아니, 천일이 그랬어요. 친구 사인가봐요.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참 보기 좋네요. 응? 아 보기 좋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내 네, 천일이 그랬어요. 세상에는 개싸가지인 친구들도 많고. 응? 참별 벌는 친구도 많은데 누가 술을 먼저 먹자고 했든 누가 술값을 먼저 냈든 그 상관 없이 응? 저렇게 친구가 자기 동네 와서 술한잔 먹고 갈때 기분 좋게 대리비를 딱 물론 술값은 그 차주 손님이 냈을 지현정 저 친구가 자기가 술값 안 내서 내 대리비는 주겠다 어떤 개념이었던 그 상관은 없다 그래도 저렇게 나서서 선뜻 대리비를 준다는 거 멋지지 않냐 어? 참 좋지 않냐 했더니 그 손님이 그렇죠 하면서 모처럼 자기랑 마음이 맞는 우리 대리사장님 오셔가지고 너 자기도 기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계사 가지 얘기들을 조금 조금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가는데 이 양반이 천일한데 뜬구고 식통 묻는 거예요. 뭘 물어? 제가 사장님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제사는 몇 대까지 지내야 돼요? <웃음> 아니 대리기사한테 그걸 왜 묻냐고 응? <웃음> 그게 바로 뭐냐 면 그게 바로 인연이에요 인연이고 그 사람이 이 천일이 법사인 줄 알겠어요 모르지 몰라도 자기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왜 천일 하는데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웃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천일이 뭐라고 했냐 참 잘했다 참 잘했고 잘하고 살았다 너 멋쟁이야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응? 도착해서 응? 그 얘기를 왜 그러느냐 자기 고향이 그 순천이래요 저 아래지방 전라도 순천인데 자기 아버지가 92인가 94시래요. 자기 아버지가. 대단하죠, 그죠? 어, 어 대박이라고 했어요. 대박이다. 어? 근데 자기는 이제 시골 가가지고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런데 자기 말로는 이제 계략적으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님 그,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하다 망했대요. 사업을 하다 망했어. 자기 유리 형이 있어. 형 수도 있어. 형은 서울 강남에서 산대야. 근데 벌초를 하든 뭐를 하든 제 이래 형안 온대야. 형 어? 수가 워낙 드세 가지고 형수도집어느라고 강남사는 형수는 집어느라고 응? 근데 형은 미안하니까 그래도 전화를 한대야 야, 네가 이번에도 수고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좌 보내라 내가 기름값이라도 보내봐 그러면서 돈 30만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나 그랬네 그래도 당신 형은 그런 개싸가지는 아니네 응? 모동 못 온다고 전화라도 하지 응?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돈 30만원 보내지 그런 것도 안하는 개싸가지 인간들 많다 그래도 당신 형은 괜찮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이제, 거기까지 가, 가족 관계가 좀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자기 지내, 제사를 지냈는데, 기존에는 이제 8대까지 모시다가, 자기가 줄여서, 현재는 6대까지 모신대요. 6대. 응? 그래서, 저들해 계셨어. 6대까지 안 해도 된다. 우리 기존 유교 사상에서도 원래는 4대다. 4대. 4대까지만 모시면 된다 응? 4대 넘는 것은 그 옛날 방식으로는 위패를 동구 밖에 갖다 불태우든지 선왕 선왕당 동구 응? 선왕 거기 가서 고하고 태우든지 그런 식으로 했다 4대가 넘는 위패는 그래서 4대까지만 하면 되는데 뭐하니 그 아버지가 살아있잖아 아버지가 아버지가 사람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 그래서 아버지 살아 있을 때는 아버지가 고집을 할것 같으니 이건 모셔야 돼뭐 이런 거 있잖아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6대, 6대까지 줄이, 줄인 게 6대래요 모셔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끄떡끄덕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4대까지만 해라 하고 알았습니다 보하니까 제사도 이형 서울형은 뭐 이렇게 대면 대면 하는 것 같고 이 양반이 이게 둘째인 거예요 이 양반이 모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 양반이 또 묻는 거야 뭐를 묻냐 자기 위로 누나가 있대요 내 누나가 죽었대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다가 한 30년을 병으로 앓고 병원에 요양원이나 이런데 병원에 있다가 죽었대요 죽었대 그래서 그 누나가 죽었는데 그 누나를 자기 아버지 엄마가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혹시라도 자기 엄마, 엄마 아버지 엄마가 놀래 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누나가 죽은 거를 아, 아버지 엄마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수습을 해서 장례 다 치르고 다 그렇게 했대요 어? 아버지 몰래 그랬는데 그거를 <웃음> 개사가지 형수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꼬지른 거야 했더니이 <웃음> 아버지가 노발대발이 그 개새끼 소새끼 막 이게 그이 이 차들이 데려온 줄에 그냥 난리 쳤나봐요 어 그니까 당신들 땅에는 뒤늦게 그걸 알아서 보니 그래도 자기 딸인데 니네 누나 니가 난데 우리한테 연락 얘기도 안해 줬냐고 막 이렇게 달리 쳤겠죠 근데 이 차주가 하도 짰다니까 나중에 지 아버지한테 성질을 바악발락 냈대요 누나가 내 딸이냐고 아버지 딸이지 뭐 이런 식으로 <웃음>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그, 누나 그이 그, 그 모셔놓은 그 저기가 있나 보죠 이제 뭐이 납골당이나 뭐 이런데 자기가 꼭 가면은 뭐 사과 하나 배 하나 뭐 귀로천 이런 식으로 사들고 간대요. 응근데 어? 이번에 얼마 전에 갔다 왔나 보더라고 명절전이라고 해서 어, 누나 혼자 서도 죽었으니까 묘를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집에 선상에서 묘를 썼지 모르겠어요. 갔다는 고 보니까. 아참 납골단에 그런 거 과열 처리할 때 있나요? 없죠? 음. 하여간 그건 안 물어봤네 산소 묘를 썼는지 뿌렸는지 어, 뿌렸어도 어디 거기 가서 했겠지 가서 지가 그랬대요 누나 이제 앞으로 나 절대 따라다니는 생각하지 마라. 아는 척 하지 마그러고 <웃음> <그럴 거> 같아요 <웃음> 에휴 내가 이 천일이 얘기했 그랬어요. 누나 죽은 지 얼마나 됐냐 했더니 2년 됐대요, 2년. 2년 됐고, 아까 됐지만, 30년. 30년을 병원에 있었대. 근데, 아, 그 누나 그 병원에 있는 그 수발을 이 남, 이 남자, 동생 얘가 다 했대요. 30년을. 지네 고향은 순창인데 너무 멀으니까 누나를 대전 이 옆에다 갖다 놓고, 응? 동생이 그거 보살펴뛰야 아니, 그런 동생이 어딨어? 응? 시집 못간시는 누나, 그러니까 그때 그걸 물었어요. 너 나이 몇 살이냐 했더니 58이라고 그때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지, 지 바로 위에 누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한번속된말 뭐 아니 죽은 지한 (2년) 됐다고 하니까 (60) 아니 (50) 아에 죽었던 (60에) 죽었던 얼추 이때도 죽었을 거예요 예. 누나가 그러면 (30년) 을 아팠다 고 했으니까 한 (30살부터) 누나가 아픈 거예요 아프다 죽은 거야 그냥 응? 그거를 병원에 집어넣고 수발 다 하고 그런 동생이 어딨냐고 그래 놓고 또 누나가 죽으니까 다 단돌해 가지고 장례까지 치러주고 참 대박인 중생이었어요 었또 지아버지 걱정하고 몸조 누울까봐 부,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다 했더니 그걸 누, 형수가 꼬질러 가지고 어? 완전히 그냥 지아버지랑 막 대판 쌈박에서 쌈박이라고 만들고 그러니까 얘 한반도 지친 거야 이제 자기 하던 사업 망해 망했다그랬어요 사업 사업 망해 어? 자기 딸은 한다고 했는데 또 그런 소리 들어. 음. 그러니까 이찬수 장이 이 사람도 힘들고 지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천일한데 얘기를 하면서 <웃음> 내가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러니까 누나 처리한 거. 그걸 보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천일한데 그래서 잘했다. 잘한 거야, 너. 그러고 대신 네가 하나 알아둘 건 뭐냐. 나이 구0목은 누이네. 응? 그나마 치매나 이런 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언제 제가 할지 모르 그, 그 나이 먹은 누이네한데 우리가 뭘 바랄 거냐. 네가 누나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이렇게 한 거. 그거를 네 아버지가 이해해주기를 바랬냐? 어? 네 아버지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맞다.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뭘를 바랄 거냐? 어? 그 그렇게 이해를 해는 거야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 그건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더라고서 아버지랑 싸운 거 그래. 아버지한테 바랄 걸 바라야지. 그 연세에 쩡쩡하고 침해, 침해, 침해, 노망 이것만 없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할 일이지. 응? 그래서 얘기하더라고. 아, 지 누나가 이쪽에 대전 쪽에 있으니까 지 아버지 이제 오시라고 올라오면은 아버지 데리고 누나 병원에 있는 데가 들러다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는 누나랑 싸, 저기 아버지랑 싸우지 말고 아버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엄마 그냥 노인네들 그냥 살아계실 동안 만큼 그냥 모르세요 하고 잘해드려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천일 추가해줬던게 뭐냐 앞으로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는 노망기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할수 있다. 응? 노마귀가 있으면 지금보다 더 응? 그래도 이해를 해라. 그래도 이해해. 그게 자식 된 도리다. 하고 천일이 얘기했더니 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제사를 지낼 때, 이거 명절 차례상 같은 거 그렇게 지낼 때, 그 생각해 보니까 누나 상을 따로 한쪽에 차려줄까 어쩔까? 아 누나 나 아, 과일 갖다 놓고 이렇게 누나한테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그랬대요. 나중에 생각해 보고 뭐 하면 내가 한쪽에 뭐야 상이라나 따로 차려줄게 제사 지낼 때. 그러고 왔다고 하길래 누나 얘기를 또 마저 해줬어요. 누나 시집촌이 안갔냐하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례를 지낼 때 누나 상을 따로 볼거 없다 볼거 없이 그 재상 한쪽에 밥 하나 국 하나만 더 놔라 출가를 하야 그 집안에서 빠져나간 얘기가 되는데 출가도 안 했고 그래 살다가 죽었으니 어차피 차례상에는 조상님들이 오신다 그런 조상님들이 봤을 땐 누나가 누구요? 손녀잖아 손녀란 말이지 살아생 전에 어? 그렇게 아파만 살다가 죽어서 왔는데 그 손녀 안 불쌍하고 안 이쁘겠냐 할아버지 할머니에 쭈르르르 앉으시는 한쪽 끄트머리에다가 이건 누나 몫이니까 누나 여기 앉아서 드셔 하고 놔라 그러면 된다 했더니 아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다고 하라고 다른 집안 사람이 아니지 않냐 괜찮다 아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막이 천일 몸에 할아버지 아름이 가문에 가가지고 막쫙실려는데 운전하다 말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응? 응. 그 양반도 술을 많이 먹은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천일이 막 들려주고 풀어주다 보니까 어디가 점범은 돈돈 꽤나올 점사비가 나온다고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천일는데 알려달라고 하니 천일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거 정리가 됐어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거의 다가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와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그 대리운전 가는 것,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더 멋진 사람은 누구였냐. 그 사람 와이프인 거야. 아주머니. 응? 아무 말도 않고 다 자기 남편 뭐 하면 그런 거 있잖아. 아, 뭐 형, 뭐 형님도 있고, 응? 시하져 버리던데 왜 당신이 나서 가지고 저기 하냐고 우린 돈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린 안 힘드냐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나와 우리도 못해 하지마 이혼하자고 막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 와이프는 두말 않고 다 하고 이렇게 온 거야 얼마나 이쁘냐고 아, 그리고 또 하나. 그게 그렇게 내가 당신이 이렇게 살면 이래가지고 복을 짓고 그렇게 살면 그복다 받는다. 네가못 받으면 네 자식이라도 받는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준, 하고 왔는데 나는 왜 사업도 망하고 이러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일이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졌어요 어떻게 풀어졌냐 봐라 네가 하던 사업을 계속 했으면 네가 빨리 죽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첫째 스트레스를 받든 병이 걸리든 질랄을 하든 어? 그러면 조상 입장에서는 네가 사업을 하다 죽게 만들어야 되겠냐 아니면 사업을 망하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이게 이해도 빨라요 그러면서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사업과 뭔지 저기 지가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응? 자 봐라 그러면서 그때 나이 불었어요 당신 나이 몇이야? 했더니 5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당신이 만약에 나이 60에 죽는다. 응? 나이 60에 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사업을 계속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응?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어떤 외적인 요인든 무슨 시 그렇으면은 당신을 살리려고 하면은 사업을 망하게 해야 된다 이거야. 망하게 해야 돼. 손 띄게 그래야 60을 넘는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라 당신이 개싸가지였으면 당신이 살든지말든지내 냈을 거다 근데 당신 조상들은 당신이 하는 게이쁘고 잘하니 어떻게 해요? 당신의 수명을 늘려서 더 살게끔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당신의 사업을 접게끔 만드는 게 조상님들이다 당신을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최고로 도와준 거다 아, 그랬더니 이 사람 뒤로 발라잡빠졌어요 응? 토도 안 달아 아 그런데도 그거 말고 따르게 없어 그러니까 처들이 얘기해 줘 사업을 찍어 줬고 당신 그 건강과 연결시켜 가지고 딱 그렸더니 거기서 이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걸 몰랐다고 그걸 몰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웃음> 그, 당신 와이프가, 당신도 참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지만, 당신 와이프가 더 멋진 사람이다. 하고 이제, 마저 그 말을, 그 말을, 그러면서 당신 와이프한테 자려줘라. <웃음>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무남 동료래 외동딸 자기 혼자래 딸 하나 그 장인이 죽었대요 응? 장인이 죽었어 근데 딸이 하나니 장인 지사 누가 지내야 돼요 그 딸이 지내야 될거 아니요 근데 이딸 자기 마누라가 장인 제사를 자기 집에 서키 하는데, 자기 눈치를 보더라는, 보더라는 거야. 응? 자기 눈치를. 자기는 이제 바깥 일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지. 그날이 장인 제사인지 지랄인지도 몰랐는데, 딱 보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마누라인데 그랬대요. 일로 와봐. 왜 그렇게? 하면서, 최고로 좋은 과일, 최고로 좋은 거, 차려. 얼마나 멋있어요? 응?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마누란 거예요. 그래서 이 처들이 내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야, 야, 야, 일랄랄라. 어, 여보셔, 당신 말이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저기에도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절대로 장인 제사라든지, 당신 와이프가 생각하는 그으로는 절대 잊지 말아라. 휴대폰, 거기다 입력해놔. 입력이 요즘 휴대폰 뚝뚝해 가지고 날짜 입력해 놓으면 삐리삐리 거리고 알려준다니까. 휴대폰, 연중 행사, 응? 미리 챙겨줘. 야, 네 마누라 얼마나 착하냐? 응? 그리고 그마음은또 얼마나 아프겠냐.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 어제 그 양반 대박이었어요. 대박. 그래차 내에서 지작지작서 내리는데, 천일한데 만원짜리 한 장을 더 주는 거야. 아까 요금 받았구만, 뭔 돈이래? 했더니, 아니래. 이 돈은 제가 사장님께 다시 꼭 드려야 되겠대. 그럴 때 천일 그거 마다 안 해요. 그래요? 알았어. 어떻게 보면 복체견이, 복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 알았어. 딱 받아들면서 딱 내려가지고, 그 양반 그때서 이제 관상을 제대로 한번 딱 쳐다봤어요. 내려가지고. 타기 전에는 관상을 잘안 쳐다봤는데. 관상도 좋더라고. 어, 관상도 좋아. 어, 관상도 좋구만. 괜찮이요. 응? 재밌게 살아잉? 하고 나왔어요. 그래, 그래그양반이는 헤어졌는데, 아 천일이 늘한 얘기 뭐예요? 본인할 탓이라고 하죠. 어? 본인할 탓. 아 <웃음> 우리나라 그그 그 저기 무속 개념이나 무속 개념이나 유교 사상에 근거한 우리 조상들께서 내려온 뿌리의 근간은 뭐냐면 장남과 둘째, 셋째로 있잖아요. 둘째는 뭐냐면 스페야예요, 스페야. 둘째는. 일단, 장남. 장남 우선 했단 말이에요. 장남. 그러니까, 조상들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누구 장남 우선으로 들어가요. 장남 우선으로. 근데, 장남이 못 해. 그러면, 다, 둘째. 둘째 내려가, 둘째가 잘한다. 둘째를 살려줘요. 무조건 장남 우선이라고 해가지고, 장남이 못 하는데도 장남을 무조건 끌고 간다. 안 끌고 가요. 장남 버려버려. 버려버려요. 그래도 우리 장손인데,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 물론 집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그게 50% 이상 60% 7 0가고 계세요 반면 둘째 스피아라겠어요 둘째는 스피하다 보니까 꼭 장남이 자라면 둘째가 필요 있어 없어 어, 스피아가 필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둘째에 대해서는 조상들의 신경을 안 써요 장남이 자라면안써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직구에서 가만히 여러분들 각자 직구서 쳐다보세요 장남이 잘 되고 장남이 잘하면 응? 둘째 거의 그냥 그 후지부지 후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야 니가 잘돼 가지고 동생들 챙겨라 하는 그런 개념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이나 부모나 장남한테 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는 다 처지는 거지 조상계에서 자선을 바라볼 때도 바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제 만났던 그 중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쁘게 잘하잖아 그죠? 그러니 죠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업도 망하고 안 되고 비리비리 싸고 이렇게 벌어질 상황도 조상계에서 그렇게 끌고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일이 지금 들려준 그 중생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 있냐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나 같으면 확가뭇가간 어떻게 보면 천일도 못할 수가 있어요 아지 누나를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케어하고 장례 다 치러주고 어지지지 지, 지 조상 다 제사 모시고 다거지하라고 그렇게 살아 요즘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요즘 인간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내가지고, 천일이 얘기해줬어요. 네 자식들, 다잘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 조상들이 살피니까. 조상들이. 내일 모레가 이제 명절이에요. 응? 명절. 명절 때, 뭐, 직구석이랑 어른들이랑 쌈박질하고, 뭐, 형, 가족과 형제 간에 쌈박질하고, 간에, 안 간에, 얼굴을 쳐다보네, 한 번에 뭐, 명절 힘들어 죽겠네, 사내, 지랄하네, 이혼하네, 이따 이 계속 이하는 직구석들이 많은데, 각자 본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은 한은, 땅에서 뿅! 하고 솟아났지 않은 한은, 조상님들께 잘 하세요. 늘 얘기하잖아.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기고 조상 말을 잘 들으면 내 수명, 내 명줄이 늘어나요. 내 명줄이 늘어나는 거야. 아셨죠? 어제 그정생은 대박이었어요. 지 아버지 엄마도 나이 90 넘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고 응? 그 나이에 아직 멀쩡해가 치매도 안 걸렸지 노망도 안 늘렸지 대박이잖아. 그리고 제 아버지가 내내 근데 기본이 4대, 4대까지 대4 제사 보시는데 8대까지 보시다가 2대를 줄였다고 6대를 줄였다고 그것 가지고도 지 아버지가 뭐라고 하더랴 <웃음> 나중에 아이고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면그때 주령이 그때까지는 군말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정말 어제 명절 전에 정말 멋진 중생을 만났어요 응? 또 본인이 그러하다 보니 이 천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자기가 어, 그 양반이 그거야. 자기가 이 끌어안고 있던 숙제였대. 답답하고 안 풀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그 문제를 어제 천일 그때 술 먹고 대린전하고들어가다 천일 때문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게 제사 몇 대까지 모실까? 지압이랑 산박지라는 거. 그거. 어? 속상했는데, 지 눈에 눈 누나 처리한 거, 어? 지 사업망한 거. 다 들려줬잖아. 다 풀어줬잖아. 아셨죠? 명절은, 우리, 집, 이 천일, 여기 천왕정사에, 명절 때, 그, 뭐, 저, 제자들, 오인다고 하니까, 오면은, 어, 원래 그 신령님 전에, 여러분들 어디 가면 그, 새해 그 전부로 가잖아. 다른 지구석들다 전부로 가. 그 제자들 오면은 뭐 천왕전 신령님들께 인사하러 오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오면은 그게 기특해가지고 아까 계룡산 산행이나 할까 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명절도잘 보내시고 아셨죠? 어뭐 어디 갈땀 사람들 천왕전서 와 그럼 내가 떡국도 주고 계룡산도 될것 같게 <웃음> 여기까지 어제 어제 진짜 기특한 중생 만나서 되게 좋았어요 천이 거기에다가 또어제부로 뭐요? 유튜브 2 0 0명 찍었고 아 어제 천일 아여기또 길어지네. 그 천일 프라이팬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아 어제 그 길랜다고 열심히 기름칠하고 닦고 문지르려고 생쇼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속은 시원하고 좋아요. 돈이 문제지. 자 잘, 명절 때 잘들 보내시고 음 여기까지입니다 천일 얘기 아셨죠? 끝. <웃음> 또 이게 한참 떠드는 것 같아서 말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명절 잘들 보내세요. 이거 천일 가서 꺼야 돼. 이거 이거안 먹네. 끝. 잘들 보내세요.